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공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주유를 끝내고 주유소에서 나오는데 앞차가 먼저 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방향지시등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합류를 할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직진차로의 차량들에게 자신이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합류 시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통티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회전 합류를 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 그 이유를 첫 번째 면허시험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었다. 두 번째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면 주 도로로 운행 중인 운전자가 볼수 없다. 세 번째 뒤차 운전자보다는 앞차에 알려야 한다 등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 이만큼 우회전 합류 시 방향 지시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한 한번 알아보자고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수신호나 오른쪽에 방향 지시등을 조작할 것을 명시를 해놓았어 그림처럼 주유소에서 나와 주 도로로 합류하고자 하는 차량은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주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는 만큼 올바른 합류 방법은 직진 차량이 우선 지나가고 통행에 무리를 주지 않을 때 진입해서 합류하는 것이 맞는 거야 만약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놓을 경우 직진 차로에서 달려 도는 운전자는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고 또 뒷차의 운전자는 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넘어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 지시등의 조작은 주유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할수 있고 방향 지시등은 어떤 경우라도 예외가 없이 진행 방향으로만 작동시키는 것이 맞는 거야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가 밀려 정체가 되고 합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 손을 창문으로 내밀어 수신호로 양해를 구하거나 비상등을 켜서 뒤차 운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 중 안전운전을 위한 배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배려가 주도로 운전자에게는 염려가 되고 또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사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저는... 때가 된다. 수고했어. 동치뷰